굿모닝 애터미, 퇴근 후 애터미, 원데이,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이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굿모닝은 전업자, 퇴근 후 애터미는 부업자. 원데이는 동기부여해서 비전을 보게 하는 하루짜리고 아카데미도 하루지만 그거는 승급식 아 이렇게 해서 성공자가 나옵니다 하는 각기 다른 동기부여 미팅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과 과정입니다. 커리큘럼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해요. 비전을 보고 센터에만 오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꽃돼지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똥줄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려워도 이만저만 오면 그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해. 또 이쪽에서도 또 그런 꽃돼지 같은 또한줄이 있을까 봐. 그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10년 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10년 국장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증을 해줬어요. 1억에서 2억의 빚을 집니다. 집 하나 팔았대요. 그 집을 팔았는데 그게 요즘 재수없게 많이 올라가지고 2, 3년 전부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올룬 가격이 10억, 15억이랍니다. 올룬 가격만.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 1억, 2억만 네트로 까먹은 게 아니죠. 그 간, 기회비용까지 하면 10년이란 세월 잃었어. 거기다가 돈 잃었어. 많은 사람들한테 병신 소리 들어. 그죠? 렇 그리고 고만두지도 못해. 희망고문 엄청나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국장님들 여기 너무나도 아주 질겨하지 않습니까? 어느 센터나 그런 분들 없는데 있어요? 그분들이 똥줄에 서서 그런가요? 여러분 센터에 계신 분, 어, 국장님, 오래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똥줄에 있는 사람은 난 똥줄에 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꽃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왜 말하면 이중삼중으로 병신 되니까 빚이 얼만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또 만나면 은또밥 사줘야 돼 그래서 밥안 사주려고 시간 점심때 안 맞추고 그때 아또 약속이 생겼어 뭐 약속 잊지도 않는 약속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돈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대로 올라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우리 복제 시스템은 속에서 들어가는 인풋 요소는 전부 다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이렇게 잘 팀워크라는 재심 압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저기서 똥 줄이냐 꽃돼지 줄이냐로 갈려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끼리 나는 똥 줄이고 너는 황금 줄이니까 너는 좋겠다. 말 말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빚이 꽤나 되거든. 내 속은 지금 내 속이 아니이인가더라 이러고 들 있어요. 그중에 고거로갖다딱 캐치를 해서 그중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 아주... 원래가 그 사람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뭐 학원 강사를 했든 뭘 했든 항상 야무지게 뭘 하던 분들이 그거를 잘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신 분들이 제법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서는 그분들은 들어오기 전서부터도 사실은 회장님이 얘기하는 온팽입니다. 그런 사람 몇명 빼놓고는 자기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무너지는 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그렇게 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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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들어가지 습니까 그러면 그 온도, 습도, 그, 그 모든 것을 자유하는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정치를 하라 고 그래. 손 야바우, 야바우 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확실히 얘기도 못하면서 아마. 아맘 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나와요? 인간들도 각자 들어가서 그것도 두, 이게 똥줄이냐, 이뭐 저기 무슨 뭐 꽃돼지 줄이냐로 갈라져서 섞이지도 않고 나와고 아웃풋도 나가면은 똥줄은 똥줄대로, 이거는 황금돼지, 그 꽃돼지들은 꽃돼지 줄대로. 그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서 그 거기에서도 20대 80으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2 0 프로 차지하는 완전히 배팅하면또배팅또요번에 누가 간다고 하면 싫어도 아후 가상계좌 얼마 A4용지 뽑아주잖아요. 그게 그게 비법이래. 3 플러스 그리고 그 물건 비, 비법대로 해가지고 물건이 뽑아졌어. 물건이 뽑아졌으면 인터넷에 재판매를 때리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더 강교한 인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린 그런 거안 하거든. 그래갖고 3 플러스 1, 4 플러스 이런 거는 가잖아 상시적으로 하고 안돼있 아주 그냥 이래저래 그냥 안한팍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그냥 뽑아먹는 아주 흡혈 리기 같은 인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뻔뻔스럽게 애터미 직급 도전 나와가지고 해내는 겁니다. 뭐 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떡소리 했었고. 아네이브를 못하니까 그 밑에 뭐 한참 팀장이 찬조 발언 나와서 아 예비 크라운께서 그 정치하라는 얘기를 인제서야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그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찬조발언그 아주 빤한 그것들 있잖아요. 아주 가정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나와봐야 사상루각 있죠? 아,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교각을 세우고, 뭐를 지금 뭐 하겠습니까? 언제 한번휙 하면 그냥 휙 날아가는 거지. 돈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부서진 것도 다시 보수하느라고 보수비용, 무슨 비용, 그냥 막 들어가고 밥 사줘야 돼. 뭐 해야 돼. 원칙이 없으니까. 도망 다녀야 돼. 왜? 밥 사주지 않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줄기차게 하고 있어. 자, 그 반면에 그 시스템대로 제대로 하는 64년 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하는 제 책을 보고 뭐 자당 한에그 시스템 가이드 그거 4천원짜리 책을 사서 나름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저기 성공하고 있어요. 내년 영업주 때면은 리더스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저기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뭐한500 정도 나오고 4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뭐 하니까 리더스에 들어가는 게 내년 이맘때쯤 돼서 여기저기 몇 명씩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이 줄줄이 사탕 리더스 하나 들어갈 때 500, 그 바로 밑이 500, 600을 받고 그 밑이 300을 받고 200을 받고 하는 게 줄줄이 사탕. 한 명도 열애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 그게 왜? 시스템에 속해서 환경,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조에서 똑같이 복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늦고 빠르고 있어가지고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만 충실하게 따라, 따라서 따라 하기만 하면 약간의 개인차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맨날 그 인터넷 재판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시스템이 없어도 없는 게 나아. 그 아주 강교한 무리들이, 교활한 무리들이 지들 배불리자고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가 앞장시워 뭐 가상계좌하고 A4용지 뽑아주고 안 하면 못안 되게 이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오늘 칫솔 요거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야. 항상 유념해서 보고 아, 저분은 참 스마트하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줄이 그 줄에서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자 그분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굿모닝 그 다음에 굿모닝 해터미 퇴근 해터미 원데이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이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게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 아닙니다 자왜 시스템이 아니냐면 이 칫솔이 그 디어테 코리아 그 시스템대로 들어가면은 고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몇, 아, 십여 년 동안 나와갖고 여태껏 한 번도 하자 없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근데 여태껏 굿모닝 퇴근 후그 전에 있었던 원데이, 어,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나한 번도 안 빠지고 회장님 말 맞다나 진짜 석세스 아카데미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제가 여기에 코드를 받고 제가 느끼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안 빠졌어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다는 아이들도뭐한 80, 90%는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률이 8%나 되나요? 될 수가 없죠. 그다음다 엉터리인데. 이거는요, 굿모닝하고 굿모닝은 전업, 전업자. 그 다음에 최근 후에 터면는 부업자. 그 다음에 원데이는 동기부여해서 비전을 보게 하는 하, 하루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요즘 아카데미도 하루지만 은 그거는 승급식. 아, 이렇게 해서 성공자가 나옵니다. 하는 소액에서 각기 다른 동기부여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커리큘럼이에요.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옵션이고 그리고 열심히 참석해서도 안 되는데 거기 회사에서 하는 그거는 그 커리큘럼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해요.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거기에서 다 비전을 보고 센터에만 오면 엉망이 되는 거야. 왜? 그 인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문지기 서가지고 삐끼하고 그렇게 해서 또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판매사는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A4 뽑아주고 그리고 그게 이게 비법입니다. 가상계좌 얼마 입금 하세요. 여기 딱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닌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면 은어이 그래도 우리 센터는 그러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오늘 어 제가 이게 애터미 이 인터넷 재판매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또 저런 방식으로 그들을 신러하게쪼아서더 이상 못하게 1플러스 1운동 그 다음에 또 1크릭 다 클릭 그래서 충전금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이렇게 녹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송이 다저 스파이들을 통해서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내가 또 군대말로 해서 시범타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몸살로서 가격이 고사이에 5,000원이 뜬 겁니다. 한 달, 두달더 있어 보세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고 더 못해 먹겠네. 이런 시점까지 제가 얼만큼 피를 말리나 그들을 씨를 말리나 한번 두고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댓글을 그동안 많이 남겨주시고 했는데 이게 닉네임으로 들어오지 않고 맨 처음에 제거 구독을 할때 저도 닉네임을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이렇게 그게 그래서 댓글이 아, 그거 관계없는 분들 들어오시는 거 외에는 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는 그런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이 나가면은 스파이들도 많은데 아유 또 우리 스폰서가 너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들어가?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아, 구설세 올리고 또뭐 이런 거. 여러가지 그러시니까 아 댓글도 못달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닉네임도 아 저쪽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닉네임 누군지 아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분들이 몸을 많이 살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핸드폰 번호가 제게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시든 카톡으로 보내시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즘 카톡으로 늘 들어오는 거를 제가 4 플러스 1, 5 플러스 1도 그런 연유 때문에 카톡으로 들어온 거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특히 이 인터넷 재판매만큼은 나나할것 없이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탄 없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여태껏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독립운동으로 간다 고 그랬잖아요. 무브먼트로 간다. 3.1 운동처럼. 그렇게 가는데 독립군도 뭘 하려면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5,400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우 유튜브 수입도 좀 제법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5만4천원 정도 그래서 그동안 저처럼 이렇게 좀그 직급 도전을 갔다가막막 막 뭐라고 했던 그분들이 하나 둘씩 다 그만둔 이유가 유튜브는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재판매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지금은 하기가 어렵고 여러가지 여건이 그냥 걔네들이 빨갱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틈새 틈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 64년간 검증된 시스템이 그것도 애터미에 맞춰서 아주 특화된 이 시스템이 아주 정착되는 그날까지 제가 할일는데 여러분들 후원을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댓글 열아주시는게 가장 큰 그, 그런 거고요. 정안 되면 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카톡이나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제가 후원 계좌를 틀 겁니다. 초 장에 제가 이거 할때 저한테 아메리카노 뭐 그냥 두 잔, 석잔 스타벅스 그냥 뭐에디아거 엄청 먹었거든요. 꼭 보내주시는 거예 어떡합니까. 단돈천원이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이 과업을 갖다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왜 없어, 없어져요? 이게 나쁜 거니까. 깡패 갖고, 조직 깡패 갖고, 완전 나쁜 거니까 얘는 박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그때까지. 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은 비가 오고야 말아요. 왜? 그때까지 춤을 추니까.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래그 마음 그대로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그 마음으로 네트워크를 해온 사람인데, 그거 제가 그 정도 끈기 없이 이런 유튜브 하겠습니까? 자단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해주면 제가 이 운동을 갖다가 얘들이 완전히 박멸되는 그때까지 자 아직 생생하니까 제가 예선 대사밖에안 됐지만 아직 건강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10년은 제가 아주 그냥 계속 해낼까 나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